이걸? 그러면 가와나의 공통점은 그러면 뭐가 되지? 윤리를 중시하죠. 연구에서의 어. 윤리. 옳지. 그리고 차이점은? 차이점은 가는요 약간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음? 윤리를 지키자 이런 건데, 약간 나는 다 하고 나서 음. 사후처 방식으로 했어요. 음, 그럼 사전과 사후로 나눈 셈이네. 네. 오케이. 뭐 그렇게도 데뷔어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라는. 네. 나는 그 아이고 그 공정인이 되고 싶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음. 그 연구 결과를 활용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그거는 예 뭐야 예. 나의 위반대요. 음. 그럼 다랑 다랑 짝이고 나랑 네. 나랑 짝이고. 네. 오케이.